이제 sql 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어 여기에 값을 적어 두셨네요 음 근데 보기에 폰 보기를 하면 값이 안보이네요 디자인 보기 해주고 한번 볼까요 아, 이걸 실수하셨네요.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여기 제목 부분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 속성 시트 창에서 선택 유형이 레이블이라고 뜨죠. 그래서 아, 이거는 글자만 쓰는 거지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레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언바운드 적혀있는 애를 클릭해보면 목록상자 라고 뜨죠. 목록상자는 보기에서 이렇게 값이 표 형태로 보이는 게 목록상자입니다. 다시 아래를 클릭해 보니까 메이블로 작성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텍스트 상자여야 되는데 목록상자입니다. 목록상자면 값이 정상적으로 표현될 수가 없죠. 표 형태로 값을 써야 되는 앤데 문자를 붙여 넣었으니까 표시가 안되죠. 그래서 이거는 테두리를 눌러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텍스트 상자로 하셔도 되고 레이블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통일성을 위해서 요거는 잠깐 지우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고 마침을 누르고 여기 밑에 조금 내려주고 얘는 올려서 여기는 SQL문이 있다고 라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목록 상자를 클릭하고 데이터에서 행원본 클릭해서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C, 언바운드를 클릭해서 는, 다운표, 컨트롤 V, 다운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에 폰보기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음, 이렇게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답변이 가능합니다.